머리 자르는데 손님들이 좀 제일 좋아할 시간은 한 10분? 15분? 블랙형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0 오늘 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떠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 아주 머리가 많이 뜨죠. 안녕하세요. <웃음> 머리가 붕붕 뜨는 사람입니다. 어, 예. 뜨는 거 머리를 자르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오늘 그 뜨는 머리를 한번 좀더 간략하고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머리 이렇게 뜨는 머리에요 자 한번 제가 잘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좀 많이 뜨는 분들 요거 자를 때요 앞머리는 좀 절대적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서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머리 앞머리 안 잘리게 그리고 옆머리 같은 경우는 자를 때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을 먼저 똑같이 들어주세요 대신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머리가 원래 잘라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니까 약간 이렇게그구도에 맞춰서 머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살짝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를 먼저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90도로 들고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뜨는 사람들 자체는 머리 자체가 뜨기 때문에 여기만 잘라 놔도 우리 손님은 붙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식으로 일단은 머리 자체가 옆에를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니까 초보명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오렌지 색깔 이거 뭐냐고 6mm에요 자그 다음에 6mm로 약간 이렇게 옆에를 푹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는 광대뼈 라인하고 그랜나로 쪽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대신 구렛나루 쪽은 약간 이렇게 쳐 주는데 이쪽 중간에 있는 이 머리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 위로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옆라인 같은 경우는 귀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6mm로 쳐주세요 그럼 벌써 이 라인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보이는 거 있죠 요거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시면 너무 바싹 앉히면서도 깔끔한 어떤 창고 형태의 머리가 나왔죠. 그래서 옆에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방방 뜨는 게 일단 잘렸죠. 밑에 머리를 또 잘라드릴게요. 옆에 귀 뒤에 머리를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살살 이렇게 없앤다고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되죠. 너무 짧지 않고. 지금 여기 뒷머리도 여기 많이 부어 올라왔잖아요. 요거 다 없애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6mm 쭉 올려서 이 요거 요 짱구 머리 선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6mm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6mm로 밑에 라인을 이렇게만 딱 쳐주면 이렇게 싹싹 쳐주면 되죠. 6mm. 그리고 왼쪽에서도 6mm 이렇게 밑에도 6mm 밑에 라인, 이렇게 다 정리. 6mm. 옆 라인도 6mm. 저쪽은 이제 정식으로 가르쳐드리고, 이쪽은 약간 우리가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밑에 6mm만 살짝 정리한 상태에서 위에만 살짝 걷어내면 끝난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제가 우리 손님한테 장난쳐보네요. <웃음> 원래 한땀한땀 한땀 하긴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꾸중중해서 비도 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 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얼추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라인대로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그대로 올려서 이게 90도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벌써 이 라인이 끝났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게 쉽게 접근을 하세요 너무 어, 어렵게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자르지 이런 생각하고 잘르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벌써 이쪽에 라인이 벌써 깔끔해졌죠. 이 부분, 이 부분 없어질 거예요. 예전에 이 선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도 계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 아래, 더 아래, 위, 아래, 더 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쳐주시면 벌써 이렇게 뜨는 머리는 딱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써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잘라 주니까 벌써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고서 90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된다 초보 명사분들은 잘를수 있는 기회가 좀 많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클리퍼와 이렇게 빗을 대고서 연습하는 걸 자꾸 이렇게 잘라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머리 자르는데 손님들이 좀 제일 좋아할 시간은 한 10분? 15분? 블랙형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5분?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깔끔했죠? 어, 뒷머리 아주 좋아 뒷머리도 깔끔하게 올라갔고 아주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도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시도 들어서 그냥 날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괜찮아요. 아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너는 괜찮아야되는데또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네. 우리가 보고 응. 괜찮을 때까지 쳐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팍 올라가면 군인 같잖아. 군인 이렇게 쭉 일자로 네. 된 거. 군인 머리 에서 군인 되고 싶으면 지금 말해. 밀어줄게. 아아. 아, 아, 아, 아. 자. 예비군도 끝나는데 무슨. <웃음> 이렇게. 머리 오늘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네, 초보 명사분들 오늘 자른 거 밑에 싹 돌려서 위만 살짝 정리해도 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초보 명사 화이팅. 너 화이팅 하면 해라 화이팅. 어 화이팅. 블랙형 화이팅. 어?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웃음>